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3강 컨테이너 운송 세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수출 화물 운송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출 화물 운송 실무에서는 첫째 수출 운송의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각 이해 당사자별로 어떠한 순서로 어, 이러한 수출 화물 운송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화인의 관점에서 컨테이너 수출 화물의 운송 절차는 크게 첫째 선박을 수배하고 두 번째 선적예야 선적 또 선하증권의 수령 선적 통지 어, 이러한 이제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흐름도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그 수출입을 하는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 지금 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운송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요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LC 개설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겠다는 것을 그 수출업자의 통, 은행 거래은행인 통지은행에다 통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 통지은행에서는 어, 수입 업자의 거래 은행인 LC 개설 은행에서 LC를 개설했다는 것을 수출 업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 과정에서 최종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운송인과의 사이에서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고 어, 어,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면은 어, 선하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는 이렇게 어, 수출업자가 선하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어, 그 음과 함께 각종 이제 화음이라든지 어, 뭐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어, 선적 서류를 동지은행에 보내면 동지은행은 개설은행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어, 이제 운송물은 수출업자가 즉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은 CYCFS로 들어가서 세관 통과를 해서 선적 양육을한 이후에 다시 CYCFS 터미널을 통해서 세관으로 수입을 해서 운송인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크게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아, 이러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이제 운송 분야 이제 앞에 그림에서는 이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서류의 흐름과 운송물의 운송 인도 이 전체의 절차를 여기서 이제 보여줬다면 순수하게 화물 운송 절차만 가지고 보면은 송화인이 어, 선박 회사에 이제 운송물을 선적 리퀘스트를 넣고 컨테이너를 이제 주고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어, 세관에서 수출 신고하고 수출 면허를 받아서 어, 화물을 이제 이렇게 그 적입을 하게 됩니다. 봉인을 해서 보호세 운송을 해서 어 컨테이너를 가져가면은 목적지까지 가서 다시 어쭉 이렇게 흘러서 창고를 거쳐서 선적을 하면은 어 선사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 통지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이루어지고요. 음, 그 선박 수배 절차는 뭐 크게 보면 법비 계약인 경우에는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선박을 수배를 하게 되고요. 어, 이때 이제 그 보비나 CIF에서 어, 그 선박을 수배하게 되는 이제 송화인의 입장에서는 운송 책임을 지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배선 스케줄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서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하게 됩니다. 이 배선 스케줄을 확인할 때는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 소요기간, 직항 또는 환적항 기항 요구를 확인하고요. 출항 예정 시간과 입항 예정 시간 또 CY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 수령 마감 시간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을 됩니다. 이 선적 예약을 할때 화주는 선사 및 운송 주선인 소정양식의 선적 어레스를 발송해서 선적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 CY 또는 터미널의 마감시간 전에 반입을 시켜야 합니다. 미국행 해상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 24시간 전에 어, 적화 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서 운영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선하증권을 수령해야 되는데요. 화주는 선적완료 후에 선사로부터 선하증권을 수령하게 되는데, 어, 운임선불조건인 경우에는 운임을 선하증권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수령 후 운임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겠고요그 어, 다음에 선적했다는 것을 동지해야 되겠죠.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 통지를 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아 다음은 운송주선인의 관점, 즉 프레이트 포드의 관점에서 보면 요이 화주가 운송주선인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복잡한 수출입및 선적 업무 절차를 위임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운송주선인은 주로 LCL 화물을 집화하고 혼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보겠습니다. F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의 문관, 문전통관과 화주 문전통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주 문전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주선인이 선사의 빈 컨테이너의 문전인도를 요청하게 되고 선사는 트럭 운송인에게 일정한 장소까지 인도해 주 것을 요청합니다. 아, 시바의 운영자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대출해 줄 때는 아, 장비 수도증을 작성하여 트럭 기사를 통하여 화주에게 전달 후 수령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출 통관 통과 및 통관 후 보세운송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선사의 봉인이나 필요시 세관의 봉인 후 보세운송을 하게 됩니다. 또 비보세구역의 경우에는 다소 장치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선사의 봉인이나 또 세관 봉인 후 보세운송을 하게 됩니다. 화주의 문전 통관 2회의 경우에는 일반 트럭을 이용해서 벌크 상태로 운송하여 ODC와의 반입 장치를 하게 되는데요. 장치는 이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수출 통관 및 수출 면장을 득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운송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봉인, 인하죠. 인자가 빠졌습니다. 다음, l c 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행 화물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 프레이트 포드를 워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한 프레이트 포드의 워 주요 업무로는 화물의 CY 반입, 혼재 작업 등이 있는데요. 어, 화물의 CY 반입은 운송주선인이 선적 거래한 선사와 계약관계 있는 o d c y 의 반입한 후에 CY에서 운송주선인 화물 수령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화주의 문전에서 LCL 화물을 집하한 운송주선인은 자기 책임하에 화주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화물과 혼재를 하게 되고요. LCL 화물의 대부분은 미통관상태로 부산이나 광양지역의 ODCY의 CFS로 반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혼재작업은 타운송주선인이 보유한 동일 목적지의 LCL 화물과 혼재하거나 타운송주선인에게 화물을 인계하게 됩니다. 이 혼재시의 서류관계는 혼탁혼재를 의뢰한 운송주선인은 혼재운송주선인으로부터 포드선화증권을 발행받는데 본선에 선적되면 선사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 운송주선인은 해당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어, 하게 되는데 요 이와 같이 어, 혼재 시에는 보더 비엘, 마스터 비엘, 하우스 비엘이 각각 발행이 됩니다. 어, 운송주선인의 수수료는 하우스 비엘에는 운송주선인이 화주에게 청구한 운임이 기재가 되고요, 마스터 비엘에는 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청구한 운임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우스 비엘을 발행할 때는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이 되고 화주가 이제 화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 주선인이 선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 주선인은 화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스트 비엘에서는 운송 주선인에게 운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양 비엘상 운임 차액이 운송 주선인의 주선 서비스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선사는 각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선박 스케줄에 따른 선적 예약을 접수하게 되고 선사의 자사 운영 또는 계약된 내륙 운송업자에게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화물의 내륙 운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선적 계획에 따라 모선별, 목적지별로 선적 후 출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륙 운송업체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컨테이너 화물은 대부분 도로로 운송을 하는데요. 일부만 철도로 운송하게 됩니다. FCL 화물의 경우에는 서울 경인 지역에서 수출 통관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게 되고요.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자동차를 수비하여 CYCFS까지 운송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 FCL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서울 경인 지역에서 수출 통관 후 적입된 FCL 화물의 경우에 화주문전 통관 후 도로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주문전에서 통관 적입 부산오디시와의 도로운송을 하거나 또는 부산TOC 직송 후에 선적을 해서 일시장치 셔틀 TOC 선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화주문전 통관 후 철도운송은 화주문전에서 통관 적입 의왕ICD 시내 운송 의왕ICD 상하차 일시장치 철도이용보호세운송 부산진역에서 지선을 이용해서 TOC 선적을 하게 됩니다. 이 TOC는 터미널 오퍼레이팅 간판이니까 부두운영회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CL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화주가 트럭을 수비하면 트럭 운송을 해서 의왕ICD 내에 CFS로 들어가게 되고요. 통관 혼재 및 적입을 하고 철도이용해서 보호세운송을 한후 TOC에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주가 트럭을 수배하고 나면 통관후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어, TOC의 CFS로 갔다가 혼재적입하고 셔틀 운송을 해서 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화주의 트럭 수배, 어, 벌크 상태로 TOC로 갔다가 TOC CFS에서 통관 혼재적입, 셔틀 운송을 해서 선적하는 이러한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철도운송의 흐름을 보면, 화주, 도어에서 통관, 적기분송 의왕ICD, ICD 내 상하차, 철송, 부산진역으로 가서 철도 CYODC에서 컨테이너 보도록 가거나 부산진역에서 지선을 이용해서 철도로 컨테이너 보도록 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뭐 이런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ODCY나 CFS 업체의 입장에서의 어,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빈 컨테이너 화주를 문전 인도 하는데요. 빈 컨테이너는, 선사가 보유하거나 리스 회사의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화주의 문전이 서울 경인 지역을 포함한 대전 이북 지역인 경우는, 거기가 의왕 ICD에 장치된 빈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부산을 포함한 대전 이남 지역에서는 부산 지역 ODCY에서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조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빈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는 장비수도증 EIR의 화주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FCL 화물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주는 관할지 세관에 수출신고 및다소장치 허가를 득하여 선사의 빈 컨테이너의 운전인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선사는 화주별로 필요한 컨테이너의 개수, 유형 및 종류 등을 기재한 예약목록을 ODCY 및 트럭에서의 통지를 하게 되고요. 운전인도를 접수한 내륙운송회사는 화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빈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됩니다. 다음 도로로 운송할 때그 ODCY의 수출 면장 및 컨테이너 적부도와 함께 반입을 하게 되고요. 음, 그 CY 운영자는 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수출 면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야적하고 TOC가 결정되면 화물의 출고를 지시하게 됩니다. ODCY 담당자는 반입계를 작성해서 TOC의 게이트에 전달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LCL 화물의 처리 절차는 선사가 TOC의 CFS를 이용할 경우에는 선박 스케줄을 접수한 후에 예상 화물량을 입수하고 빈 컨테이너를 선사가 확보한 후에 통관 여부 확인, 입고 지시 수령, 화물 입고 수출 명장 인수, 화물 입고 대장 정리, 검수 검량, 모선 선적 여부 확인,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 선사가 적입 지시서를 선사로부터 수령해서 적입 작업을 하고 검수서, 컨테이너 적보 계획 작성, 반입계 작성 및 제출, 데이터 전산 입력, 선적 예정 목록 작성, 선적 수출 면장 세관 인계, 잔량 화물 체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선사 또는 화주가 ODCY의 CFS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4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 화주로부터 선적의뢰와 함께 제반서류를 송부받은 선사는 예약목록 아웃바운드 컨테이너 넘버리스트 어, 계략적인 적부계획을 비롯한 CFS 내에서의 어, 컨테이너 화합물 하역작업을 어, 지시하는 CFS 오더 등을 하역회사에 발송하게 됩니다. 선사로부터 CFS 오더가 접수되고 화물이 입고되면 하역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수출화물 반출입 정리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선사는 CFS에 l c 화물의 혼재를 지시하는 적입 지시서즉 스토핑 오더를 발송하게 되고요. 하역 회사는 빈 컨테이너의 적입 및 검수 검량후 세관 봉인하여 군의 c y 로 이송하게 됩니다. 적재된 컨테이너는 군의 c y 에서 TOC나 재래부드 장치장까지 셔틀 운송되어 일시에 장치된 후 본선 적부 계획에 따라서 성적하게 됩니다. 다음은 터미널의 업무, TOC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터미널에서는 본선 하역관리 및 운영 업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제이이 절차는 전체적으로 본선 입항계획, 선설 운영계획, 양육계획, 선적계획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선 입항계획은 선사의 월간 본선 입항계획을 본선 입항 전월 25일까지 입수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3일째의 본선 입항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 선석운영계획은 월별 입항계획서를 작성해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고 운영부장이 선석배정원칙에 입각하여 선석결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입항계획은 지방해양수산청 선석회의에 제출합니다. 다음 양육계획은 첫째 선사로부터 본선적부계획서를 접수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컨테이너 적재계획상에서 양육수 위 기입 및 컴퓨터 입력을 하게 되고요. 화물 양육 순서 목록 및 화물 양육 상황 요약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선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첫째 선사로부터 General Storage Plan과 Loading Container Number List를 접수하게 되고 두 번째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야드 r d 계로부터 야드 Yard 장치 현황표를 접수하고 세 번째 선적 순서 목록 작성 네 번째 최종 베이플랜 작성 및 선사 전달이 있습니다. 다음은 CY 운영 계획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Y 운영 계획 및 관리 업무는 장치 계획 수립과 반출 계획 관리로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장치 계획 수립은 반입 컨테이너 화물과 양육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해서 반입의 경우는 운영 계획과에서 모선의 트텀 콜링 스케줄을 위하여 선석 배정 계획이 수립되면 야드 컨트롤 센터에서 모선의 선석 예상 물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반 예정 선석에 가까운 수출 컨테이너 장치장을 배정하게 됩니다. 양육의 경우는 하역, 순서표가 작성되면, 작업조, 작업조, 그, 작업조, 즉, 그, 겐출 크레인 기사, 시노스 언더맨, TC 기사 본선 작업에, 배포가 되며, 양육 작업이 시작되면 TC 기사가 양육 순서표의 장치 위치를 기재해서 장치 위치가 기재된 양육 순서표는 작업 표시 시, 교대 시에 컨트롤 센터에 제출되며 본성계에서는 양육 관료 컨테이너 화물의 장치 위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반출 계획 관리는 터미널 터미널 야드의 반출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ODCY의 조종 요원은 모선별 미반출 목록을 ODCY에 오디시화에 제공하고 ODCY에서는 이길 반출 예정 컨테이너 화물 목록을 TOC에 제출하게 됩니다. 어, 또 반출입 관리는 야드로의 반출입은 게이트 CFS 어, 철성 조작장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어, 그 게이트 반입 관리는 트레일러 기사가 반입 게이트에서 반입개를 제출하면 어, 게이트 요원은 반입개의 내용을 입력하고 컨테이너의 손상 여부와 컨테이너의 적원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게이트 요원은 장치블록이 기재된 EIR을 발행하게 됩니다. 아 다음 게이트 반출관리는 ODC와 요원이 게이트에 파견되어 자사 트레일러 기사에게 미반출 컨테이너 화물 목록에 의거하여 반출 컨테이너 번호와 장치 위치를 알려주고 ODC와 요원이 작성한 반출기를 게이트 요원에게 제출하면 게이트 요원은 반출기를 입력하게 됩니다. 일반 적 컨테이너의 장치장 재고를 관리하며 냉동 컨테이너 화물, 위험 컨테이너 화물, 빈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됩니다. 보세 운송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보세 운송 도착 화물에 대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보세 운송 도착 화물 일부 월보와 보세 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 목록을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음 양육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운영 계획가로부터 보세 운송 예정 목록을 입수하여 장치확인일수를 입력하며 ODCY에서 가져오는 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철송관리와 관련해서 철송도착관리는 ODCY에서 작업예정통지서를 제출하며 화물이 TOC야드로 반입되는 경우는 반입계도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철송발송관리는 ODCY에서 작업예정통지를 받고 부산진역으로부터는 물량통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CFS 관리 운영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 반입 관리, 화물 반출 관리, 화물 장치 관리, 화물 적입 관리, 화물 인출 관리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화물 반입 관리는 수출 화물 반입과 수입 화물 반입으로 나누었어요. 수출 화물의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입고 의뢰서를 접수하고 수출 반입 신고서와 화물 인수, 검수 선사 입회하에 화물 수량과 상태를 체크하고 수출 화물 반입 신고서의 장치 확인을 기재하여 화주와 선사에 발행하게 됩니다. 수출 화물 반입 신고서를 세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수입 화물 반입은 이게 이제 수입 절차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검수회사에 입회하여 반입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입 화물 반입 신고서를 세관에 보고한 후에 월별 수입 화물 반입 및 재고량 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화물 반출 관리는 수출 화물은 선사로부터 출고래서를 접수하고 수입 화물은 선사로부터 출고래서 접수 및 수입 면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 화물장치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치계획의 작성, 장치기간관리로나누지는데요 예, 수입 화물, 수출 화물 분류 및 장소를 할당하고 화물표 작성 및 부착 관리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장치계획작성입니다. 또장치기간관리는 수출입 화물 제고 현황 및 채화량을 세관에 보고하게 되고요. 장치기간 경과 화물 작성 및 선사의 통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화물 적입관리입니다. 적입계획작성, 적입작업 세관 보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적입계획작성은 선사로부터 적입의뢰서및 CLP를 접수하고 탄니지 리스트 작성, 작업비 정산 및 청구, 장비 인원 계획 수립, 빈 컨테이너 CY로부터 인수가 있고요. 적입작업은 선사 검수에서 입회하여 적입 봉인을 하고 적입보고서를 선사에 송부한 후 선사로부터 반입계를 접수하여 CY에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 세관보고는 수출 화물 반출보고서를 세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화물인출관리는 인출계획작성, 인출작업 관련 보고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인출계획작성은 선사로부터 적합목록 접수 및 장비, 인용계획 수립, 반출계를 작성하여 CY로부터 적컨테이너 인수로 의으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인출 작업은 세관의 입회하에 봉인을 확인한 후에 개봉 및 인출, 선사의 검수에서 입회하에 화물량을 체크하여 적화 목록과 대조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관련 보고로는 인출 보고서 작성, 수입 화물 반입을 세관에 보고, 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 다음은 세관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에서는 화물 통관, 수출 물품 적재 작업 신고, 수출 면장 도착 보고, 컨테이너 화물 선적 보고, 수출 컨테이너 목록 신고 등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의 수출 화물에 대한 세관 업무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어, 수출 서류 담당이 선적 예상 수량을 접수해서 수출 물품 적재 작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관에 신고 및 승인을 득하게 되고요. 운전기사는 면장을 인수해서 수출 면장 도착 보고를 하는데 세관에는 기간 내 도착 보고 목적지 변경 필을 해서 하게 되고 세관에서는 장치 확인을 합니다. 다음 수출 서류 담당의 이제 수출 면장 도착 보고를 넘겨주면은 로딩 리스트를 선적 작업 일지에 작성을 하게 되고 본선 검수 면장 CLP 인수 상방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 날인된 협정서를 제출하면 승강 근무 일지를 세관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 이제 협정서를 바탕으로 수출 목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산 시스템에서 수입 신고 컨테이너 번호를 발췌해서 수출 목록 신고서를 작성하면 반출 CY로 송부하면 CY에서 세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수출 목록 신고서를 작성했는 것을 수출 면장 인계를 하게 되면 판매 지점 업무과로 다시 넘기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FCL 화물과 LCL 화물의 수출 운송 절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L 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우리나라의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약 90%는 FCL 화물입니다. 화물은 컨테이너 내장 화물의 화주가 단일화된 것인데요. 이 수출업자가 물건을 생산한 후 선적을 위해서 항만까지 국내 운송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국내 운송은 도로, 철도, 연안 운송은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FCL 화물은 화주 공장에서 수출통관후 보호세 운송 형태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도로 운송을 하는 경우 또 의왕 ICD를 통한 철도 운송, 인천부산, 인천광양 간의 연안 운송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선적 어뢰시 선적 요청서, 보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빈 컨테이너의 투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 수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장치 장소에 장치한후 이루어지게 되고 어, 물건 제조 전에 수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조 가공 완료일 기준으로 수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빈 어, 컨테이너 투입 장소가 대전 이부일 경우에는 의왕 i c d 대전 이남인 경우에는 부산의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CY 운영자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장비수도증 즉 EYR 다 5부를 작성해서 이중한 부를 화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된 후 수출 면장이 발행된 경우에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시 함께 전달된 선사 봉인을 직접 컨테이너에 장착하게 되고 공장에서 직접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3의 공적기관의 검수검량인 또는 공장책임자에 의해서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점검되고 점검 상태가 완전할 경우 컨테이너에 적입하게 됩니다. 보세운송은 외국으로 반출될 물건을 보세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다수 장치의 허가장소에 보내게 되고요. 어, 국내 운송이 허용되는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서로 하게 됩니다. 어, 컨테이너 터미널에 직접 인도되거나 오디시와의 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ODCY의 반입 후 CY 운영자로부터 어, 보세 운송 도착보고용 수출신고서의 장치 확인을 받아서 관할 세관에 보세 화물 도착보고를 하게 됩니다. ODCY에 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어, 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 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 면장을 확인한 후에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에 제출한 반입계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 기사편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ODCY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마셜링 야드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셔틀 운송이라 하며, 본선 입항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이를 반입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반입 절차를 작업 절차를 거쳐서 해당 선박에 이를 선적하게 됩니다. 다음은 FCR 화물의 수출 경로를 그림으로 보면요. 이 화주가 이제 그 포더나 선사에 운송의뢰를 하게 되는데 선사에 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의뢰를 해서 운송업체 트럭킹을 통해서 이 자가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해서 어 부산항 ODCY를 통해서 재례부드로 본선을 가거나 운송업체가 컨테이너부두로 가서 본선에 선적하는 절차 또는 포더를 통하게 되면 포더가 선적 예약을 선사로 하고 운송의뢰를 하면 운송업체가 의왕ICD로 화물을 가져가서 부산진력으로 갔다가 다시 본선으로시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아, 다음은 LCL 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수출 화물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피트 또는 40피트 컨테이너의 1명의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한대에 채울 만큼의 화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 FCL 화물과 같이 컨테이너 문전운송 과정이 필요없이 루즈 화물 상태로 트어 계실 운송인 또는 운송 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이나 광량을 CFS로 운송하게 됩니다. 어, LCL 화물의 수출 경로는 대개 화주가 운송 업체에다가 이렇게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어, 선적 예약을 해서 건설업자가 선적 예약을 해서 선사로 보내게 되는데요. 어, 뭐 이런 두가지 콘솔 업자로 가거나 선서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운송회사는 어, 컨테이너 부드 CFS로 반입해서 화물 혼재, CY 군의 이송, CY 장치를 해서 선적하거나 아니면 운송회사가 ODCY CFS로 반입해서 화물 혼재, ODCY 군의 이송 및 장치를 해서 셔틀 운송 컨테이너 부드 반입 선적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 두가지입니다 이제, 이 왼쪽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부두 CFS에서 혼재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오른쪽은 ODCY에서 CF, o d CFS로 가서 혼재한 상태로 FCL 화물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부두로 반입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출 화물의 운송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먼저, FCL 화물과 LCL 화물의 수출 화물 운송 업무 절차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 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아,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